오, 개쩐다. 아우 이게 그 사이버벙크만의 연출이구나. 와 소리만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현장을 표현해내다니. 와 역시 갓겜답네. 뭐뭐버그라고요 아니 정말 이거 말도 안 돼요. 당연히 말이 되지요. 아이스 데스티나 미나이가. 내가 앞서 미나이. 2020년 최고의 기대작이자 최고의 논란작 그렇게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게임을 내놓았지만 수많은 버그와 최적화 문제 때문에 엄청난 화제가 되었으며 심각한 품질 상태를 보여준 콘솔판은 전액 환불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본인들의 게임이 미완성임을 인정하는 눈물나는 사태까지 벌어진 2020년말 가장 뜨거운 감자인 사이버펑크 2077 저도 플레이하면서 이런저런 버그나 최적화 문제 때문에 꽤나 고생을 했지만 정말 자극히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면 저는 재밌게 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스토리와 퀘스트입니다 뭐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자유도 내 전투 내 하는 것은 솔직히 별로였고 오직 스토리 하나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탄탄한 줄기 같은 역할을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라도 좀 이상하거나 엇나갔으면 올해 최악의 게임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게임의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대화 방식 퀘스트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몇몇 고정 캐릭터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등장인물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들은 그냥 단순히 미션을 주는 n p c 1,2,3 이런식으로 소비되지 않고 플레이어가 선택하는대로 진행되는 스크립트와 게임플레이에서 컷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연출 덕분에 실제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더빙도 몰입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어마다 입모양이 다르게 표현되는 기술은 솔직히 느낌을 살리진 못했고 입모양의 타이밍만 갖추는 것에 그쳤지만 그것만으로도 캐릭터들의 느낌이 확 살아나 이야기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런 NPC들과의 자연스럽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화방식 덕분에 기억에 남는 NPC들이 정말 많았죠 이런 자연스러운 진행방식 덕분에 캐릭터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필요한 다양한 선택지들은 사실 스토리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선택지는 적은 편이지만 내가 직접 이 스토리의 스크립트를 써내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스토리 진행방식은 단순히 메인 퀘스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서브 퀘스트도 세계관을 음미하고 그 세계에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가득하였죠 특히 몇몇 서브퀘스트들은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메인스토리에 등장하는 주변인물들에 관련한 이야기도 있어 좀더 확장된 게임의 이야기를 즐길 수도 있으며 나아가 엔딩에 영향을 미치는 서브퀘스트들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러다보니 서브퀘스트들이 미친듯이 깊고 엄청난 볼륨을 가지고 있다곤 못할지라도 세계관에 빠지게 만들어주는 설정 노름과 메인스토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성까지 꽤나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서브 퀘스트들은 메인 이야기를 진행하거나 다른 서브 퀘스트를 진행하다가 열리기도 하며 퀘스트도 전화나 문자로 받는 등 게임 속의 소재를 잘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홍보한 출신 배경은 끼케와 스토리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프로로그 구간의 초반이 약간 다르며 각종 npc와 대화를 진행할 때 그냥 스크립트 몇 줄이 가끔씩 추가되는 것에 그칩니다 중간부터는 어느 배경을 선택하든 모두 같은 스토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출신 배경에 대한 의미나 매력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메인 스토리라인 세개를 만들기엔 너무 무리였나?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홍보를 하지 말았어야지. 스토리의 엔딩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멀티엔딩을 가지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엔딩 구간에 돌입하게 되면 다른 스토리를 일절 진행하지 못하게 되며 플레이어의 선택들이 엔딩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엔딩들은 선택에 따라 서로 명확하게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데 어떤 엔딩을 선택하든 그동안 쌓아왔던 캐릭터 간의 교감을 정말 잘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엔딩 이후 크레딧에서는 주인공인 v 와 긴밀하게 지냈던 주변인물들이 보낸 영상편지가 나오게 되는데 선택한 결말에 따라 캐릭터들이 다른 감정과 다른 이야기를 하다보니 크레딧 부분까지 몰입해서 스토리를 음미할 수 있었죠 저는 총 5개의 엔딩을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엔딩은 조용한 엔딩이었습니다 스포일러라서 딱이 정도밖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엔딩 크레딧에서 주디 누나를 보고 감정이 참... 그밖에 다른 엔딩도 많은 감정들을 던져주어 상당히 인상적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새드엔딩이든 해피엔딩이든 말이죠 장비와 전투 관련해서는 큰 매력을 느끼긴 힘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펑크 2077의 파밍은 크게 적들을 처치해서 획득하는 방식과 사이드 퀘스트나 임무를 통한 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별한 사이드 퀘스트에서 획득하는 보상을 제외하면 딱히 파밍의 즐거움은 찾기 힘들 정도로 무기 바리에이션이 좁은 편에 속합니다 큰 틀의 무기 종류를 제외하면 나머지 무기들은 그냥 택가리에 옵션만 조금씩 변형해서 등장하는 무기들이 대부분이죠 특히 근접 무기들은 택가리를 넘어 칼라파츠 놀이가 전부다 보니 특별한 보상 아이템을 제외하면 뭔가 수집하고 싶거나 엄청나게 매력적이다 라고 할수 있는 무기는 적었죠 장비 같은 경우도 그냥 룩달 기능에 몇 가지 부가 옵션을 달수 있는 평범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렇게 큰 재미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템들이 드랍되는 빈도가 엄청나게 높다 보니 와 새로운 무기다 하는 두근거림보단 그냥 인벤토리를 차지하는 쓰레기를 줍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죠 특히 장비를 해체하여 획득가능한 부속품으로 장비를 제작해 숙련도로 올리는 방식의 재화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이게 모바일 게임에서 레어 파츠, 유니크 파츠, 전설 파츠를 모아 그냥 랜덤으로 템을 뽑는 수준의 자유도에 그치다보니 평범함을 넘어서 상당히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수준인데 지금 내가 이걸 한건지 만건지 사운드나 이펙트를 통한 피드백이 단 하나도 없다 보니 차라리 갈갈이나 제작노가다를 하고 있을 때면 그냥 리니지를 하는 게더 변칙적이고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장비를 이용한 전투는 크게 근접 전투와 총기 전투 해킹 전투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근접 전투는 재미를 느끼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1인칭에서 나이프 파이팅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 해도 타격감이나 액션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근접 전투는 너무나도 형편에 없었습니다 5년 전에 출시한 다인라이트의 1인칭 근접 전투가 훨씬 나아보이는 수준이었죠 뻑뻑한 회피, 이상한 역경직과 모션, 애매한 타격 피드백이 겹치다보니 이게 썬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칼로 두들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멘티스 블레이드 그래요 매력있고 좋은데 기본적인 근접 전투에 대한 설계 문제 때문에 느낌을 많이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트레일러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멘티스 블레이드 벽타기가 없어진 것도 한몫했고요 대신에 총기 전투는 너무 기대치를 낮춰놔서 그런가 생각보다 할만했습니다 특히 TTK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보니 디비전처럼 무식하게 적을 오래 써야 하는 느낌도 들지 않았고 너무 픽픽 쓰러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 이 점은 참 적당히 조율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죠 총기들의 반동 구현은 상당히 구린 수준이지만 총기 사운드가 이 점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감이 없잖아 있어 밋밋하면서도 괜찮은 애매한 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스킬과 스탯 덕분에 기술한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시키고 유저들이 원하는 컨셉대로 놀수 있게 구현해 놓았습니다 특히 이 스탯들은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선택지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각종 오브젝트와 상호작용을 할 시에도 스탯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스탯을 찍냐에 따라 플레이어의 전투는 물론 미약하지만 퀘스트에도 변화를 줄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스탯뿐만 아니라 특성들은 해당 무기들을 사용하거나 행동을 취해야 오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플레이어의 취향에 맞게 전투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나 싶었는데 제 룸메이트는 수류탄 저항과 관련 특성을 찍고 적들에게 수류탄을 던지면서 마구 돌진하는 정크랫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이런 다채로운 전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멍청한 ai 덕분에 모든 전투의 재미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략적으로 플레이어를 압박하는 요소들도 없고 엄폐물을 지능적으로 이용하지도 않고 닥돌하는 등 아주 기초적인 ai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뒤에서 3분동안 조준하고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멍청한 ai 각종 버그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쉬움만 남았죠 특히 보스전은 그냥 무기 타입 이랑 피통 좀 늘려주고 디자인만 갈아 끼었다는 느낌이 들만큼 어떠한 위험도 재미도 흥분도 느낄 수 없을 만큼 형편없게 설계되어 있어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세계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하층민과 중산층, 부유층이 뒤섞여 있고 차량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으며 NPC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등 세계를 생동감 있게 아주 잘 구현해 놓았습니다 가끔 멍청한 AI들과 버그들이 몰입감을 망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트시티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오는 날 밤에 1인칭 시점으로 도시를 드라이브하며 감성에 젖었으며 스토리를 진행할때도 일부러 이동 스킵을 하지 않고 멍하니 밖을 바라볼 정도였죠 하지만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플레이어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경찰과 갱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 나이트시티는 큰 몇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갱단들이 존재하는데 이 갱들의 구분은 상당히 무의미했습니다 특별히 지역의 분위기가 눈에 확띌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각 갱들마다 엄청난 차별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거면 갱들은 모든 맵에 분포시켜서 서로 세력 싸움이라도 하는 구도를 많이 만들어 주던가 하는 게더 매력적일 텐데 맨날 하는 거라곤 골목에서 마약 거래하거나 굴다리 밑에서 사람 하나 다구리치는 게 전부입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은 가장 멍청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얘네는 갱단이 선빵 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내가 공격하면 경찰들이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출몰하는 것은 애교고, 별좀 올라가면 기동 타격대의 전술 로봇 부대가 공중에서 소환되죠. 대체 나이트 시티의 갱단들은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어벤져스도 한수 접고 갈 수준의 강력한 공권력에 도전을 하는 걸까 라고 경이로움까지 느껴질 수준이었죠 대체 이렇게 멍청하고 무식한 일처리로 어떻게 범죄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지 나이트시티의 주민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세계 속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유기적으로 발생한다고 입을 털어놨는데 사실 그런 상황은 미션을 진행할 때나 발생할 정도고 뭐 그냥 도시를 탐험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갱단이 납치한 현금 수송 차량이 등장해 긴급 미션이 생긴다?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버그는 정말 제가 진짜 심각한 수준의 버그가 아니라면 어지간해선 무시하고 프레임 드랍도 참고할 정도로 무심한 편인데 사이버펑크 2077의 버그들은 좀 참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겪은 버그만 해도 뭐 창문을 넘는데 200m가 날아가거나 내 캐릭터가 대머리가 되거나 얘들이 갑자기 공중에 떠있다가 차량에 탑승하거나 벽에 비친 NPC가 갑자기 팔이 없어지는 건 그래도 넘길만 했는데 아니 진짜 연출인들 알아서 모두가 속은 검은 화면의 버그와 얘들이 빛을 못 받으면 어두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갑자기 얼굴이 검은색이 되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버그는 몰입을 크게 방해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뭐 버그야 그렇다 쳐도 상호작용은 정말 만들다가만 느낌이 강했는데요 건물들도 특정한 퀘스트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매우 한정적이고 제일 어이없었던 소비 아이템들은 무슨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 마냥 클릭만 틱틱틱틱 하면 사용된다는 겁니다 효과도 중첩되는 것이 많고 마시는 모션도 없다보니 그냥 인벤토리를 차지하는 쓰레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솔직히 이거 소비 아이템 플레이하면서 한 번도 안 빨아본 사람 많을걸요 신체 개조도 처음엔 개조를 진행할 때마다 컷신을 통해 육안으로 개조된 내 신체를 볼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놓더니 그냥 틱틱클릭만 하면 별 모션 없이 개조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크나큰 실망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죠 사이버펑크 2077을 호텔에 비유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7성급 호텔이라 불리는 브루즈 알아라급으로 호텔을 짓는다길래 소식을 듣자마자 예약하고 이런저런 연유로 오픈이 늦어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해서 달려갔는데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아직도 공사 중이라서 임시로 깔아놓은 나무판자 밟고 올라가야 하는 수준이었고 객실도 그렇게 좋다고 입을 털어서 기대감을 품고 들어갔는데 유리창은 아직도 스티커도 안 떼져있고 들어온다던 욕조는 사정상 나중에 들어온다고 하고 화장실에선 변기가 고장나서 역류하고 있고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뷰가 좋다는 라운지바에 가니까 여기도 아직 공사중이라 술도 서서 먹어야 했지만 나름 라운지 무리기도 괜찮고 술맛도 좋고 뷰도 생각보다 이뻐서 아... 여기 공사 다 끝나면 꼭한번더 와보고 싶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딱 수작과 명작 사이에 있는 작품이지만 그몇년 동안 입 털어온 걸 지키지 못해 유저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점과 스케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결국 미완성으로 게임을 출시한 점 등등 수많은 개발사의 업보로 게임을 도저히 좋게 평가할 수 없는 비운의 게임이죠 차라리 스케줄 관리를 이렇게 못할 거였으면 옆동네 다잉라이트 2처럼 무기한 연기를 하는게 더 낫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가 일단 저는 재미있게 즐겼는데 옆에서 이 게임 똥쓰레기 완전 갈비지다 이렇게 욕을 하면 어 딱히 거기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이버펑크 2077 어떻게 즐기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 안녕